캐팅 둘에다가 파이어볼러 여섯 명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엔 체인 캐스팅 메테오 파이어볼 무빙 캐스팅 다 허가됩니다. 예상 지금 시작부터 몸놀림이 지금 다들 몸. 몸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심상치가 안데어 심상치 않은데, 어 심상치 않은데, 자어 심상치 않은데, 어어 어, 한눈팔면 나 채팅 채팅 채팅 한번 채팅 안봐 자 채팅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채팅 안 볼게요, 채팅 안 볼게요. 와 가두고 있어, 이 사람들 진짜, 야, <웃음> 야이사람들 가두고 있어. 와, <웃음> 이거 이 <있대요>? 뼈야.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어? 어. 안 돼. 에너지 신경쓰지 마. 에너지 신경쓰지 마. 에너지 지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가운데! 우와! 메테오 저거를! 우와! 메테오 저거 맞을 뻔이다 저거 진짜. 우와! 가두리 사냥 진짜.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평소에 로젠제이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웃음> 자 메테오 또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가운데 돌파 가운데 돌파 이럴 때 돌파해야 돼 가운데 가운데 돌파하면 가야 돼 이럴 때. 오케이. 어 이거 분위기가 좀 약간 안 좋은데 분위기 안 좋은데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안 좋은데. 와 메테오 저기 떨궜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와우. 와우. 오와오 오케이 가운데 돌 우와 매테오 <웃음> 진짜 <웃음> 왜 이렇게 무섭냐 매테오자 3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요 집중 집중 빡겜 빡겜 집중 집중 빡겜 빡겜 자집중 가두리 양식합니다 이분들 가두리 양식하여 피 오케이 저타겟팅 스턴 걸렸을 때 피해주는 센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무섭다 이 사람들 2분 30초 렉이 잠깐 걸렸구요 좋아 토끼 사냥하는 것 같애 아 근데 지금 방송 뭐 채팅 뭐 채팅, 채팅 안보겠습니다 저 지금 밖게 할게요 저 지금 채팅 보면 안되거든요 만화실 때 거래 깎였구요 가도 <웃음> 가도 이러고 오오오오 오! 오! 침착! 침착! 가만히! 침착!!! 오오오 좋아 이 1분 5 0오오초오요고운데운파우파오와오야오오오다 깎였어요 오오오도 지금 다 깎였습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할게요 자 저를 지금 가오라고오고오오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자 가운데 돌파. 오케이 위치 딱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와 우. 어,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파이어볼이 안 보여. 파이어볼이 안 보인다고. 제발 제발 가운데 돌파 가운데 돌파 그렇지우와이 사람들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빡겜해?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오십 초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조금만 버팁시다, 조금만 조금만 와 조금만 버팁시다. 42초, 40초, 39초. 가운데 돌파. 30초. 오! 저거 맞으면 죽었다. 어, 어, 어, 어, 어! 와 씨. 와 씨, 이거. 제발. 제발, 제발, 십, 구, 팔, 칠, 육, 오. 아, 이거 이거 참 여러분들 정말 아쉽게도 결국엔 제가 이겼네요. 아, 이거 참 확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무서웠고요. <웃음> 이제 이한 님 오시 이한 오시 님시한번더 오면 이제 또 난리 날것 같은데.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이거 여러분들 작전 타임 시간 드릴게요. 자, 작전 타임 한번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테스트 서버 지금 오실 분들 오셔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벨린러지아 <웃음> 아, 에이. 에이, 안 되지. 자벨린이안 되지. 에이. 어? 여러분, 정령 중마도 하고 계신가요? 아, 라로도안 되지. 에이. <웃음> 아 라이트 로드 하면 안 되지. 에이, 너무 아프지, 그거는. 어? 그 라이트 로드 하면 너무 아프지. 어? 라루는 진짜 좀 거시기 하지, 진짜. 매그넘 쏘고 싶다고요? 어디보자. 좀 약간 난이도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 신성 스킬 중에. 방벽 설... 어? 방벽 설치! 오! 방벽 괜찮네? 방벽 허용하겠습니다. <웃음> 방벽! <웃음> 야, 방벽 괜찮은 것 같은데? 방벽 되나? 아, 아이스마인에... 이아이스마인은 방벽... 되나요? 방벽... 방벽 되나? 돌던지기... 아돌 던지기도 좀 약간 거시기하고 랭인 캐스팅을 시야가 이제 방벽 될까? 방벽이랑 일단 방벽이랑 하이드라 허용할게요 자 방벽이랑 하이드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벽이랑 하이드라 하이드라 할게요 둘다 허용할게요 방벽이랑 하이드라 허용할게요 좀더 어렵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하이드라 아, 비포안되고요 음. 하이드라 다 준비했나요? 방벽 되면 방벽 쓰세요. 방한벽 있으 방벽 쓰세요. 자, 준비할까요? 레케 깔고 시작합시다. 그래. 레케 그 번개 맞으면 인정할게요. 자. 레케 번개 맞는 거 인정할게요. 레케 번개 맞는 거. 그거 <웃음> 그 정도면 인정할게. 자장 아이 자장가 좀 에이, 밸런스 너무 심하다. 어? 레케 하이드라 방벽 허용하겠습니다. 자, 레케, 하이드라 방벽 허용할게요. 자, 준비하시죠? 자, 갑시다. 데미지 5%. 에이린의 자연제, 온갖 자연제 다 나오네요, 진짜. 우리 관역도 힘들어진다는. <웃음> 그럼 뭐 이제 여러분들 잘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자, 전자님 네네네. 나중에 저도 정령 좀 바꿀게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했죠 갑니다 고고고고고 자 각오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기릿 고고고 데미지 데미지 낮춰주세요 자 데미지 낮춰주세요 김띵 사람 님 데미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번도 안 들어오신 것 같은 다 들어왔다 오케이 김띠님 데미지, 낮춰주세요 아니요. 5% 5% 할게요 5%면 될것 음, 아요 5% 자5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Let's go. Let's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디 안했어 누가 레디 안했어 고고고고고 go, 오케이 go, go, go, go. Okay, 가자 앞뒤로 감싸 일단은 방어벽은안 되는 것 같고요 그죠? 자방어벽 지금 안 되고 계시죠? 하이 하이드라 이드 꺼냈고요 오 메테오 나오고 우와야 여기저기 빛 가는 거봐 <웃음> 우와 저기 진짜 번개 맞으면 약간 경직이. 있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게임 난이도 급상승? 야 게임 난이도가 이거 급상승한 것 같은데? 야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이거. 오 오. 자 피해주고. 아아아아 안보여 안보여 이게 뭐야 아야 아니 여기요 잠깐만요 이게 안보여요 이게 아니 안보여요 저기요 아 어디야 이게 뭐가 문제야 아니 제가 안보여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야 안돼 아. 았다저 지역은 가면 안되겠다 오케이. 자 메테오 가고요, 메테오 가고요. 메테오 불안하다. 어디 떨굴지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 여기 안개 지역 너무 싫어, 안개 지역 너무 싫어. 와 안개 지역은 내가 이걸 시야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와 이거 안개 지역 진짜 레인캐스트 완전 무섭다 이거. 와. 에너지 몇 나왔어? 야, 200밖에 안 나왔다고, 에너지가? 한 대만! 아, 아, 아! 아 에너지 하나 마시겠습니다. 가, 가만히. 자, 저 치면 안 돼요. 치면 안 돼요, 아저씨들. 저 너무 가까이 붙지 말아주세요. 아, 랭캐스 진짜 안 보여. 아 진짜 안보여 와인캐스팅 이거 뭐야 난이도 난이도 이게 뭐야!!! 아 어, 난이도 너무 급상승 와 안보여 <웃음>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아이에아이아케이아에이이아이거이거이거밖이 와고 이었케이거이거이거아이거이거이거에이거이이거 어? 시점 바꾸니까 완전 불안한 모이오이오이거에이거이안이오이 뭐. <웃음> 자, 이번 거는 무승부 가겠습니다. 나도 이거 채팅... 나도 이거 좀... 조작 좀 바꿔야겠다. 잠깐만요. 조작을 좀 바꾸겠습니다. 야, 정형 이전하고 오세요. 자, 조작이 어디 있었더라? 게임 채팅 조작이 다 저는 이제 어 움직이는 거 키보드로 움직이겠습니다, 이거. 왼쪽, 오른쪽? 이걸로 하면약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로 해야겠네. 진짜 폭탄 삐약이야. 아, 레인 캐스팅 진짜 안 보인다. 와, 레인 캐스팅 진짜 1도 안 보인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지? 진짜 안 보여 완전 소. 진짜 안 보인다 이거 난이도가 아버드이 어, 일단 와요 스태프 오세요 일단 아직 헬라이도라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와 이거 진짜 난이도 어렵다 이거 완전 헬라이도인데 브런치 이거 스토킹 당하심어안 아, 난이도가 너무 헬라이도인데헬라이도 레케 정령 레키 쿨간 범위 세공하면은 아 메테오 이제 못 쓴다 아 여러분들 잠깐만. 저 이제 키보드로 움직일게 키보드로 이게, 나, 이게 나을 것 같아 키보드가 키보드랑면 나도 훨씬 편할것 같거든 이제부터 진짜 게임 할거고요어 레인캐스팅 여러분들 레인캐스팅을 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레인캐스팅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한 번에 한명 이거 한 번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레인캐스팅 너무 가리지 않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아 이게 너무 너무 가려서 파이어볼 잘 피한지 안 피한지가 좀 약간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한한세분 정도만 레인캐스팅 하는 걸로 어, 좀 잡도록 할게요. 세분3분 정도만. 그러니까 안 보여. 너무 안 보여. 너무 안 보여서 세분 정도만 사 손사람 안 보이. 그렇게 서로 안 보이니까 한세분 정도 여러분 정하셔가지고 어 레인캐스팅 그세 분만 하는 걸로. 세분 음, 정도만 레캐 하는 걸로 갈게요 너무 안 보여서 화면에 안 보여요. 아니 너무 헬모드에안 보여 <웃음> 너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 이 너무 안 보여서 화면에 뭐 잡히질 못해 이거를. 코리안 어? 모드로. 뭐라고요? 파볼 레케 보인다고요? 매의 눈이야? 지금 뭐버대님 버드 버드웨이 지금 오고 있네 버네님? 버드님 버드웨이 지금 컴컴하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 이분들 완전 빡침하고 있어. 아, 여기 파이어볼 던지는 사람 한두 명만 더 오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아, 깝샷. 어, 매직 스태프, 스태프 정령이신 분 중마로. 음. 어, 스태프 정령인 사람 중마로. 오, 오케이. 허용합니다. 패스업 패스 때못 넣어서 망했다고? 사탄못 오신대요 자 레인 캐스팅 세분만 하시구요 어, 나머지는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랑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사랑합니다 어? 여러분들 웬만하면 저랑 그냥 안겹치게 해주세요 하이드라는 무제한 뿌리세요. 음. 괜찮아. 안 겹치게 해요 그냥. 어, 뉴버 님또 오시다. 오! 오! 또오시다 자, 또오시고 나이스. 아, 버든 님이구나.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버든 님 오셨고요. 여러분들. 그 레드 팀 그러면 누구? 누구? 레케스나요? 어, 아니 이제 저지먼트 안돼요 이제는 이제 안될 것 같아 이제 파이어볼러가 많아가지고 이제 안될 것 같아 단팔 킬것같다고요칼꺼 빨리 오시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레케 레케 아 블루에서 레케 아 블루에서 레케 하지 말고 레드에서만 레케 하자 저지 저지하지 마세요 자 그럼 세분만 자 세분만 세분만 해주세요. 갑시다. 자, 준비. 갑시다. 자, 갑시다. 갑시다. 레츠고, 레츠기릿. 레츠기릿, 기리끼리요. 레인캐스팅 세분만 할게요. 자, 세분만 해주세요. 세분만. 데미지오퍼 자, 데미지오퍼 세분만 할게요. 로젠젠을 잡아라. 나는 이제 키보드다. 나도 이제 나도 이제 안어렵다. 음. 쿨강 57초라고? 나도 이제 안 어렵다 이제 레케 범인데때이 사람들 레케 <웃음> 범위풀 세팅이래 이거 아 얼마나 싸울라 그이 그래, 사람들 진짜 무서워죽겠네 이거 어 완전 무섭네 타겟팀 뭐 체인지 타겟팀 뭐 체인지 할 거예요 야 이제 레드 팀의 여러분들 파벌로가 일곱 분입니다. 이거 진짜 어려울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 진짜 이제 어 때리시면 그냥 레드 팀 패배할게요 주의 발 제발. <웃음> 제발 때리면 안돼요알았죠 로젠젤에게 상품 없나요 네 <웃음> 오늘은 재미로 일단 좀 하죠 어? 저도 일단 저도 너무 안 붙을게요 정령 체크 지금 돼요. 정령 지금 체크 돼요. 어. 자 정령 세계 지금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 자여러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준비 됐으면 가도록 할까요, 우리? 거거거거 레디하시고 들어오시고 어거거거거거 거. 자, 고고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go, 길이 길이 go. 갑시다. f i 아, 무섭다. 남아 혼자 f i g h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주세요, 가주세요. 오케이. 아, 나 이제 이거지. 저 이제 키보드로움직입니다. 자, 레인 캐스팅 벌써 판에 깔아놓고 있고, 일단은 지금 이 사람들, 일단 지금 안 공격하는 게 굉장히 수상한데, 어 이제 공격 시작하고요. 레케랑 오호 하이드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호오호 내 실수 내 실수 이내 실수. 오 다행이다 천밖에 안남었어 크리티컬이 안 터졌당. 안 터졌당 이랬어. 아 처음부터 이거 너무 많이 가자 안돼 거와 감싸는 거 봐. 봐와 가두리 양식이야. 아왜렉 때문에 파이어볼 왜 이렇게 늦게 터지는데? 오케이. 어 설리나님 너너너너 너. 안 맞을것이야 어? 오케이 연공자재점 <웃음> 어, ㅋ ㅋ 오 메테오 어아이 구석을 하면 걸리는구야 이게 조심해야겠다 고 뭐. 메테오 잠깐 밟자 으일밖에 안난다 그래도 당일 우와 악 으악. 으악 이거 위험다 이거, 이거 피해주고 가운데좀 피하고 오 레인 캐스팅 이제 안보이구요 아 불안해 저쪽 불안해 오! 아 이쪽 안보여 이쪽 안보여 <웃음> 얘분 렉캣 3개 쓴거 맞아? 아왜 이렇게 안보여 맵 전체를 절반가리잖아 맵을 지금 <웃음> 아 맵을 지금 절반가리자 너. 우와 야, 이거. 이거 너무 세다 이거. 와 난이도 너무 높다 이거. 와 컷. 와 메테오 두방만 했어 이거. 와. 야 난이 너무 세다 이거. 야 2분밖에 못 버텼어. 자 로버트 카리만 카리맨이 알려주세요. 저 머리 에별두개 있다고. <웃음> 야 이거 어떡해 너무 세 이거 아 난이도 와 난이도 헬 난이도네 이거 여러분들 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레키는 잠깐 쉽시다 여러분 이번 판은 레키 잠깐 쉴게요 레키 없어도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요 어? 레키 다음 판은 쉴게요 없어도 될것 같아 아 진짜 없어도 될것 같아 레키가 너무 너무 헬이었어 헬 중에 헬이었어 아니 렉케가 너무너무너무 헬 중에 헬이었어 4개 중에서 2개 쓴거라고 4개 쓴게 아니었어? 아 4개 쓴줄 알았는데 아 너무너무 너무 헬 중에 헬이었어 이거. 와 진짜 어렵다 어? 와 쎄다 2개만 깔았는데 그렇다고? 렉케 이번에는 금지 이번에레 렉케 쉬겠습니다 아,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자여러 렉케 이번에 쉴게요 렉케 없어도 돼 이거 이정도 난이도면 충분히 렉이 없어도 돼. 이거 지금 으 이거 없어도 돼.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워. 관역들이 중요하게 그렇죠. 관역 하실 분들 중요한데,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는 난이도가 진짜 헬난이도 방금 전에 진짜 헬헬 헬 난이도고, 이번 거헬 나이도 이거 아, 많이 아파요. 지금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 어, 물좀 마시아. 어. 아, 너무 어려워 와, 이거 타,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마음이아파 이거 너무 어렵다. <웃음> 이거 지금 모든 서버분께 참여 하셔가지고 하고 계신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 보지, 만돌린, 유거 이거 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거 1채... 아, 어, 량타인도 오세요? 1채널, 2채널이에요. 2채널, 필리아예요 아, 량타인도 오시나본데, 이거? 야, 이거 이거,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저 부엉이보다 더 빠른 거 없을까요, 지금? 아, 플라잉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훌쏘가 없어... 아, 플라잉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플라잉소드가 이거... 되게 맘 상하셨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 레케... 정렬 레케조드 상위사에는 쓸리 없어가지고... 일랭 찍으시 이석포 드세요. 아, 이석포가 있구나. 이석포 여기에서 하나 있어. 근데 <웃음> 그 전에 엄청 많았던 이석포, 여기 PC방 프리미엄도 못 써. 여기는 그러면 나도, 나도 반신화, 아, 반신화가 저혀안되지라러니까 여러분, 아, 나는 그러면은 변신 상태에서 입... 그거 되나? 안 되네? 양탄이 오셨네. 아, 양탄이도 오셨구요. 헤비가오일이, 아, 가오일 너무, 너무 커, 덩치가. 가오일 각오, 가오일 덩치가 너무 큰것 같아. 자, 룰 이해하시죠? 어, 일단, 파티가입 고고고. 아, 이거, 이거, 레케 쓰지 마세요. 레케 이거 쓰면 100% 집니다. 이거는. 이거, 이거지. 레케 없어도 이거 지거든요. 이거 보니까. 어, GSRS인데 어서오시구요. 이번 판은, 네, 저좀 쉴게요. 알겠습니다. 타겟팅, 누가 하시겠습니까? 자, 타겟팅 누가 하시겠습니까? 타겟팅. 박쥐 어떠냐고요? 박쥐 빠른가? 볼까? 이거 빠른가? 이게 빠른 것 같아. 아니면은 아니면은 후홍이가또또 부엉이가... 또. 그럼 한번 박쥐를 볼까 일단 그럼 한번 이번엔 이번엔 박쥐번 해볼까 그럼 좀비로 하라고요. <웃음> 사람 지금 장난아 지금. 어? 자 설리님이 오실 때까지 대기할게 일단은 좀. 음. 아 어렵다.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자, 오케이. 자, 준비하시죠. 이거 어려운데, 이거? 피격이 자, 힘들 것 같다. 어, 이거 어려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박쥐 없으면 그냥 걸로 해요. 자, 자, 설리님. 가입해주세요. 스태프 내고 이래. 자, 설리아님. 파장이라고. 오, 오케이, 오케이. 준비했죠. 갑니다. 하이드라 돼요. 하이드라 돼요. 갑니다. 데미지 5% 확인해주세요. 자, 김띠님도 뭐 따뜻하셨나? 김띠님, 왜 잠시 변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와이번는 <웃음> 좀... 어... 자, 볼까요? 갑시다. 자, 그럼 갑시다 l 츠 t 고고고 Go, go, go. go. 조금 집중하겠습니다. 자, go. 스팅 t 없으니까 e t 까 보기 편한데 빠 go. l 야 t 엉이 o Let's go. Let's 홍이가 더 빨라! 일단 해본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네 나왔어 나왔어 와 이거 맞았다 야 이번 판못 살아날 것 같아 아 부흥이 더 빠른데 파블로가 너무 많았어 파블로 너무 많아 파블로 너무 많아 아위치에또 뭐니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나 600, 에너지 600, 에너지 600주고 야, 3분 20초 밖에 안 됐다고. 와 어!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파? 왜이파와 야,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거. 예측샷 하시고 피해주고 나 가두 가는 것 같아 지금 가두는 것 같아 가두는 것 같아. 자, 피해주고 아 가두는 것 같아 지금 뭐야 뭐야 뭐야 아 위치를 에300 나왔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 오, <웃음> 아, <웃음> 아! 와, 키아루미님께서 저를 잡으셨습니다. 와. 우와. 왜 이렇게 어려워? 아, 이거, 어떠,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아, 너무 어렵다. 아니, 한 번이라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어? 아, 위치렉기좀한번 컸다. 와, 그리방을 누가 나한테 박쥐, 박쥐 누가 제신야냐 박쥐 느리자아 <웃음> 어? 박쥐 느리자아 오빼미 가겠다. 뭘 다그로 변신이야! 와. 박쥐 미아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농담, 농담이고요. 야, 어렵다, 이거. 아. 여러분들, 여기다가 저 한번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속포 증가 포시 한번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이게 먹혀지 모르겠는데 이속포 진, 증가 찬스 한번만 <웃음> 한번만 쓰게 해줘요. 이속포 증가 찬스 한번 쓰게 해줘요. <웃음> 기각합니다. 제발, 어? 야생말하니 부엉이 색깔 바꿔달라고요? 초월 생명 핸드 초월이 안 터지는데 어떻게 해 지금 어, 아이젠 초월이 안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그램린요. 어, 그램린 아니야? 내가 바꿀게. 아니야, 부엉이가 빠른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게, 이게 제일 빠른 것 같아. 여러분, 이번 판은 장난으로 한번 그 이석포 마셔 볼게요. 아마 3분인데 자, 이 소포만 마셔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볼까? 아, 레케는 좀안 보인다. 니게 레케가 안 보여서 문제야. 아, 안 보여서. 아, 안 돼. 아, 뭐 자꾸 이왜 자꾸 룰을 이렇게 벗어나 그래. 안 돼, 안 돼. 레케 안 보인다니까. 어? 자.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여기 이제 1채 2채널이요. 이게 창꼬질러가려 자구만 아니 지금 님들 아니 님들 파벌러가 지금 몇 명인지 알아? 니네 지금 파아 <웃음> 여러분들 지금 파벌가지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어?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지금 이석포도 못 먹게 한다는 거야 지금 눈덩이 던지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어? <웃음> 야 미쳐버렸다. 아콜님 뭐천원 감사합니다. 자, 미션 걸렸으니까 이속포안 마시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아쿨 만세님께서 이번에 살아나면은 저거라고 할거아요 어, 살아나면은 이번에 저거라고 할거 아니요? 저거 보시냐 8만 원 준다 하실 거 아니요, 여러분들. 자, 미션 떨어졌고요. 여러분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판에 여러분들 미션 걸려 가지고 만약에 로젠젠을 때린다. 이번 그번파 그 무효입니다. 무효. 알았죠? 저도 조심할게요. 무효입니다. 저한달라도한 대라도 달아, 한 달아 때리면 무효입니다. 파이어볼 이외의 걸로 때리면 무효예요. 아셨죠? 시간 외국 메테오 되나요? 네, 됩니다. <웃음> 아, 무섭다. 어?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여러분들, 갑시다. 자, 여러 가겠습니다. 타겟팅. 아 뭐야 이거 너무 무섭 무섭잖아. 자 이번에 라이님께서 이번에 이기는 저 뭐지 8만 원 토네이션 후원 거셨고요. 사람들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고고고고고. 가자 가자 고고고고고. 가자. 자자 빠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채팅 이제 안 보겠습니다. 빠겜 빠겜 진짜 빠겜 진짜, 진짜 레알 빠겜 간다. 빠겜 간다 빠겜 간다. 이제 밖엔 간다. 일단 이 타겟팅들을 떨어뜨려야 돼. 타겟팅들을 나랑 벗어나야 돼. 타겟팅들부터 가두리 양식. 나 이제 진지 모드 간다. 타겟팅들을 와메트로바 씨. 타겟팅들을 벗어나야 돼. 타겟팅들한테. 오케이. 자 요래저래 피해주고 한 대만 은 끝이거든요 이거. 오케이. 와 가두고 있어 나 지금. 오! 오! 어! 아! 아! 아! 아! 몇시야 나갈게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웃음> 여러분들 나가자 나가자 <웃음> 다시 갈게요 아 이거 살아남았네 이거 <웃음> 나가서 체이할게요아 <웃음> 여러분들 아요거요거 큰일날뻔 했네 일체 아이 괜찮아요 박신님 괜찮아요 이제부터 그거 할게요 여러분들 좀 깔끔하게 위해서어한대 때리면 그냥 완포 마실게요 그냥 그게 깔끔 한대 맞아도 그냥 진행하세요 한대 맞아도 진행하는 그냥 완포 마실게요 완포 마실게요 자 다시 갈게요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아 그냥 할걸 그랬나 완포 마실게요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자, 데미지 해주, 고고고, 바로고, 바로 갑시다. 바로고, 아, 자, 김디님, 김디님,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 맞을 때마다 그냥 그완포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와 가둬지면 안 된다. 이거. 아매트 어디 쓰는 거야 지금 와! 팔만 원, 팔만 h e way to go. Whoa! Pilman, p i l m a 줄건 줘, 줄건줘줄건줘줄건줄 m a 줄건조 줄건조 줄건조 아! 완포 아시겠습니다. 아, 일부러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저피하려고하는거예요 지금. 저도 이런 피하고싶어요 우왁! 우왁! 8만 l 만 p 만원 돈 걸렸다, 젠재나할수 있다, 젠재나 집중하자, 빡게 맞아. 지금 장난하지 말자, 다큐로하자, 다큐로. 자, 장난하지 말자, 다큐로 진지 모드로 와서 게임 플레이하자, 돈 벌자 현서가. 자, 젠재나돈 벌자, 돈 벌자, 젠재나돈 많이 벌자, 부자 되자, 부자 되자. 우, 우, 빠져가면서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살았했와 진짜. 짜 와, 진짜. 짜무섭네 진짜. 우와. 8만원 8만원 8만원. 젠 s 나젠 r 나 집중하자. 젠 r 나젠 n 나 3분 남았다. 3분. n e n t Permanent! Tendana, Tendana, t e n 2분 30초 어! 어 내가 맞은 줄 아네 자 저랑 가까이 붙지 마세요 가까이 붙지 마세요 2분 13초 289 에너지. 일부 오셔 쳐. 팔로 잠깐만요. 아제 집중해.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아안 돼. 나나나나 나. 아이고. 미실 역시 밀레시안의 니다 아이고 아 콜. 라인이 많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콜. 아 진짜 감사합니다. 팔이 <놀람> <놀람> 라인이 잠깐만. 라인 제가 잠깐 잠깐만 혹시 잠깐 이제 다른 방 잠깐 보고시면 안 될까? 1분 정도만. 잠깐만요. 야 야. 님들 눈치 없습니까? 아니, 8만원이잖아, 타고! 나눠먹으면 되잖아! 아, 진짜! 아, 진짜! 계획이 없어, 계획이! 아니, 계획이 없어, 계획이, 사람들이! 어? 아, 눈치 빠르게! 아니, 눈치 빠르게 좀... 어? 아, 적당히 해주고, 로젠젠 다 극적인 순간에 딱 피하게 하고 딱 8만원 도네이션 받고! 나눠먹으면 되잖아, 나눠먹으면은! 어? 아! 이 진짜! 이 진짜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눈치가 없네 눈치가 <웃음> 어? 야 눈치가 없네 이게 나눠먹기 입이 너무 많잖아? 없는 것보다 낫잖아 없는 것보다는 아! 아! 이 사람들이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나쁜 사람들 진짜, 어? 야! 야! 로젠젠이 그렇게 8만원 먹는 게 그렇게 보기 싫었냐? 어? 로젠젠이 그렇게 꼭다 가져가야만 했냐? 진짜, 응? 진짜, 어? <웃음> 진짜! <웃음> 내, 내... 내 8만 원... <웃음> 진짜 8만 원을 가져가야 했냐? 아, 갑자기 진짜 이거 갑자기 이거 사기가 확 줄어드네. 이거 아, 삼병님 어서 와요. 갑자기 이거 사기가 <웃음> 너, 여러분 아니, 야 잠깐만, 야 아, 님들이 그 느낌을 알아. 지금 여러분들, 그 느낌 아세요? 지금 눈앞에, 지금 눈앞에, 지금 팔만 원이 있다가 날라갔어. 저길로 어. <웃음> 눈앞에서 팔마우이 날고 있다가 고대로 가버렸어 꼭아 꼬옥 에칸님 어서오세요 어 진짜 너무 예, 진짜 너무 밉다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너무 밉다 진짜 어? 진짜 밉다 이 사람들 진짜 어? 야 진짜 너무 밉다 야 아. <웃음> 진짜... 아, 너무 너무 너무 화가 난다. 에. <웃음> 네, 8만 원. 어, 아, 앨리님 어서 오세요. 됐다 너 여러분들이 로젠데이에서 얼마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알겠고요 이마야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다 콜입니다 제발 아쿠님 코리에요 무조건 콜입니다 야 님들 다시 왔다 다시 가자 찍자 4만 왔다 다 알지 야다 알지 잘하자 어? 로제 화이팅 아이카닝 고맙습니다 잘하자, 어? 4만 원 골키퍼래 지금. <웃음> 4만 원 골키퍼래 지금. 3덕이 화이팅 나와 진짜. <웃음> 신규를 얻을 신규를 본데요 아니야 이럴 때만 이렇게 저야 이럴 때만 이럴,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해? 어? 야 이럴 때만 이렇게 열심히해 진짜? 어? 컨트롤 엔키 누르 이름이 안 보인다고요? 그거는 좀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거는 그 안에 그거는 해도 안 상관없어. 어그 양심이라서 어? 야,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심지 어더 왔어. 어? 새로운 님더 왔어. 어?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 판 던져 올려 주십시오. 지금 사람들 몇명 온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명 왔어. 어? 데미지. 여러분 데미지. 낮추겠습니다. 3퍼로 갑시다. 자, 3퍼로 갈게요. 3퍼로. 4만 원 디펜스. <웃음> 자, 아, 그래. 3퍼 너무 님들 지금 파벌이 몇 명인디? 오랜 내 절규를. 아 이한이 오셨나요? 지금 1채널인데 1채널이에요. 자, 자 <놀람> 여러분들. 저 아쿨만 세님의 4만 원 미션 도네이션 걸렸고요. 4만 원 걸렸고요. 야, 자 님들 잘하자. 자 님들 잘하자 진짜. 어, 여러분 잠깐만. 저 대신에 그 진동 효과 한점없앨게요아 잘하자 진짜. 어, 진동 효과 어디서 없애지? <웃음> 진동 효과 제거. 진동 효과 한점 제거할게요. 진동 효과랑 저 이펙트 간소한 점 제거할게요. 진짜 순수하게 저만 할게요, 여러분들. 어? 아, 진짜 어렵다. 해안이어서 해안님 지금 4만 원 미션 걸렸어 지금. 4만 원 미션 걸렸다고 지금. 자, 자 준비하세요. 자 관영은 두 명이요. 자 관영은 둘만 할게요. 관영은 둘만. 음. 야, 4만 원 가자. 4만 원없애기 뭐야 진짜. <웃음> 야, 가자, 화이팅. 4만 원. 4만4만 원, 4만 원, 4만 원, 오케이, 어디, 어디, 오케이, 어디, 어디, 오케이, 어디, 어, 사만 <웃음> 미션 가자, 밀레시언 저렴 미스, 골키퍼, 참고로 세로님, 아, 아쿨님, 저기 그 관중석에서 보실 수 있어요, 아, 아뭐 참여하셨네? 아니, 자, 세로님도 지금 참여하시다고 지금? 사만 원거 안전 자산닌가요저뭐 하냐고요? 그 이한님 여기 일 채널에서 잠깐 기다, 아니 들어가세요 레드팀. 아 너무 많아. 파볼러 몇 명이야 지금? 9명이야. 싫어하냐 진짜? 어? 아니 님들. 아 싫어하냐고요. 아니 여러분들 3%. 아니 여러분들. 아니. <웃음> 자 데미지 데미지 조정하세요. 데미지. 자 데미지 조정하세요. 3% 3% 안 보이는데 100%를 보이는데 오케이 있다 자 준비했시죠 아 사망 간다. 야 님들 아 님들 진짜 저 요즘 한마디만 할게요 저 진짜 요즘에 가난하거든요 제발 <웃음> 그래서 저 진짜 이제 가난하거든요 진짜 조금만 돈좀 벌게요 돈 버는 게 <웃음>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웃음> 자 갑시다. 고고. 자 고고 야 가자. 야 고고에 고고 고고 고고. 야 고고 가시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사망 미션 가자. 야, 파벌로 너무 많아. 이게 뭐야? 저 말씀드렸죠. 저 때리면은 무조건 완포예요. 자, 여러분들 저 실수로 안 때리게 하세요. 저 치면 무조건 완포입니다. 무조건 완포예요. 무조건 완포입니다. 알았죠? 아, 뭐 이펙트 간소하니까안 보여. 망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잠깐. 여러분 잠깐 스톱. 여러분 잠깐 스톱. 여러분 미안, 잠깐 스톱. 여러분 잠깐 스톱. 잠깐 스 미안해, 잠깐 스톱. 여러분, 잠깐 스톱. 차였어. 체이 할게요.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이거 나 잡았어. 이거 나 잡았어. 이펙트한 가 소환 미안이 미안 미안 아 이거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이건 제가 잠 이건 제가 잘못했어 이거는 채할게요 아 여러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웃음> 미안해요 미안해요 스태프 없어요 아 이안이 없 스태프 없으면 그냥 파볼 던져대요 아무나 그냥 아 여러분 미안해요 미안해 이건 진짜 내가 미안해요 <웃음> 이거는 <웃음> 이거는 이건, <웃음> 이건 진짜 헬 버전이었다 이거 미안해요 내 네, 메테오 파볼만 하면 되고요 여러분 정말 미안 4만원 징벌 아니고 어?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이랬다 자 준비하시고요 데미지 1% 증가 원한다고요? 그럼 4% 알았어 데, 데미지 고객님의 성원에 힘입어서 데미지 4% 가겠습니다 관역 셈 에이, 에이 관역은 둘만 합시다 <웃음> 제발 어? 야, 관역은 둘만 해줘 제발 어? 야, 관영은 둘만 합시다. 세명 너무 많다 진짜.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 되셨나요? 야, 누가 또 왔어? 비엠 BM, 비엠비 왔어 또. 아, 이거 사람 너무 많은데 이거. 야, 이거 너무 많데 사람. 몇 명이야, 이거? 어? 아, 이거 너무 어려워. 판돈 올려 줘. <웃음> 아, 판돈 올려 줘. 밀레시의 저력을 보여주자. 4만 원의 목숨 없다. 키퍼 없나 진짜. 어? 다 왔나요? 아쿨 만세. 골 키퍼들. 아니 제가 돈 버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제가 돈 버는 게 그렇게 나빠? <웃음> 아니 로젠지 돈 버는 게 그렇게 나쁘냐? 자, 가자. 아 준비되셨나요? 자, 누가 이안이 아직 안 오셨나요? 자, 마지막모스 준비되셨나요? 돈벌기 쉽지 않대, 진짜. 완포 지금 하나 마시고. 자, 준비했죠 갑니다. 야, 12명이야. 장난해, 진짜? 아! 아, 파볼로 12명이야. 가자, 일단. 야, 12명이야. 실화야? 파볼로 12명이라고. 저기 메테오까지 포함이야. 해주고. 자, 저때리는 무조건, 어, 뭐야. 아! 저 완포 마시겠습니다. 왜, 왜, 아, 왜, 뭐야, 뭐야. 왜 파볼트 써? 왜? 아, 뭐야, 뭐야. 아, 이하님. 저기 죄송한데, 왜 파볼트 쓰세요? 이하님, 파이어, 파이어볼트 쓰면 안 돼요! 아 잠깐만! 아니 파이어볼트 쓰면 안 돼! 에헤이! 파이어볼트가 아니라 파이어볼 써야지, 스태프! 파이어볼 완드, 완드로 되잖아! 아니 잠깐만, 야 님들! 완드로 파이어볼 되잖아, 이거! 파이어볼 완드로 되잖아요, 이거? 야, 에이! 이거 아니지, 에이! 응? 에이! 캐트볼 안 된다고요? 그러면 팝을 완드만 한다고요? 자, 여러분 잠깐만 준비하시자. 잠깐 만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아, 파이어볼트는 진짜 아니었다. 파이어볼트는 아니고요. 었 자, 캐트볼 줄마 중부 안 되고요. 그러면은 그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준비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옆에 엘프 마을 가서 스태프 사오시는 거. 아니요, 뭐 티르가 스태프 사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아, 잠깐, 잠깐.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 준비하세요. 자, 어, 데빌 루시퍼니. 아이고, 오랜만이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제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